오단의 꿈도. 똥서, 이 어디 가야? 서 이거 어디 가야? 똥이가이 가야? 똥이어 가볼까? 저거 타서 가볼까? 수업했고 가보자. 가보자. 친구들 장갑 있는지 확인 한번 할까요?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장갑, 장갑. 이 밖에 못내요 못밖에 못내요 네, 이거 못밖에 못네. 그럼 삼촌 이렇게 가만히 있을게요. 에이, 어, 가이바이보. 아,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. 가이바이보. 오 뭐야? 가이바이보. 이렇게 써야 되는데. 가이바이보. 네, 친구, 어머님이 들고 가실 거죠? 네, 네. 다음에 타아 올라가시고 다음 내려오시면 요 친구 우리 사이 진짜 씩씩하다 저이 대박이야, 진짜 씩씩해 어떡할 거야? 오빠, 엄마. 세. 자, 뭘 먹어? 았다와 <웃음> <우와>, 이거 봐봐. 아, 다 갔다. <웃음> 소야 진짜 재밌어. 우유, 소야 또 타자. <웃음> <웃음>